오예. 발사. 오예. 발사. 더블킬. 감미 더블킬. 발사. 명중. 여기서 조준하면 투석기에 명중합니다. 투석기는 성공 보시기 때문에 경제도 가능합니다. 부서질 때까지 계속. 됩니다. 이제 부서지면 오른쪽으로 돌려 후석기 견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문 부서지기 전까지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바도 되지만, 세석기가 고정되어서 쉽습니다. 발사, 명중. 발사. 좋아. 발사. 또 잡았습니다. 옆에 오네요. 바로 앞에 싸우고 있네요. <목소리가> 오늘의 마지막 킬은 맞습니다.